여러분 남자의 멋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뭐 외모, 뭐 목소리, 뭐 그냥 그 아우라? 뭐다 제가 말한 세 가지가 다 해당될 수도 있지만 어, 사실 이런 것들은 뭐한 순간에 뭐 쉽게 우리가 바꾸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외모를 갑자기 어떻게 바꾸요? 성형 수술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뭐, 뭐 목소리를 어떻게 바꾸어요? 타고난 성대가 있는데? 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 사소한 거 디테일 디테일 그치히 네? 우리가 멋있다는 남자들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몇명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포함해서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뭐 엄청 잘생기지 않았는데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뛰어난 외모 뭐 멋있는 헤어스타일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막 남자는 기본만 해도 반응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본은 뭘까요? 디테일 남자의 멋은 생각보다 심플해요 뭐 우리가 뭐 치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악세사리가 뭐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남자들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의 멋은 이런 진짜 사소한 디테일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디테일.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디테일들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첫 번째는 털이에요. 털. 사실 제가 지금 뭐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지금 안 감고, 뭐 정리도 안 해가지고 좀 거시기 한데, 제가 말하는 털은 막 머리카락, 수염 같이 눈에 딱 보이는 그런 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털은 이런 커털, 이런데 나는 털, 이런 얼굴 잔털, 이런 털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관리하나? 아니야. 짜잔! 네, 이거는 미니비라는 회사에서 나온 솜털 제거기예요. 솜털 제거기. 제가, 제가 말했던 털은 사실 얼굴 잔털도 좀 한몫해요.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이렇게 얼굴에 잔털들이 특히 좀 털이 좀 많으신 분들은 얼굴 잔털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남성분들은 네, 많아요.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수염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솜털 애기 솜털이라고 보기에도 또 조금 애매한 그런 털들이 이런 잔털이거든요 뭐 사람 만나다 보면 얼굴에 좀 이렇게 잔털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왠지 모르게 막 그렇게 막 멋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솜털 제거기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 면도기처럼 생긴 거라 으스스스 뭔가 갈린 소리 들리면털 잘려 나가는 거거든요 아 좋아 됐다 카메라 사실 담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실제로 보면 그손톱때문에 조금 까무잡잡했던 부분들이 좀 하얘졌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남자는 눈썹 아닙니까? 에? 눈썹 털을 좀 정리해줘야 돼요 이렇게 털좀 저처럼 많으신 분들은 이런데 가운데 붙는 분들 많잖아요 갈매기 눈썹처럼 이런 것도 계속 뽑아줘야 되고 이런데 특히 이런데 좀 털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털이 나요 듬성듬성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안그래도 짙어서 이런것도 뽑아줘요 뽑아줘 솔직히 남자는 이 눈썹 정리만 좀 깔끔하게 돼도 진짜 인상이 확 달라지거든요 이게 솔직히 이게 조금 처음 뽑으시는 분들은 아플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로션이나 뭐 크림 같은 거를 미리, 바, 미리 좀 발라 놓고 뽑으면 통증은 좀덜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뽑다 보면 통증이 없어요 전 지금 사실 없는 지경까지 오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눈썹 정리를 사실 매일 거의 매일 밤마다 아무리 못해도 한 2, 3일에 한 번은 밤에 스킨케어 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 시간 좀날때거의 들고 그냥 맨날 뽑아요 특히 좀 뿌리가 좀 깊은 것들한씩 뽑을 때마다 그 느껴지는 그 희열이 장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맨날 뽑아요 <웃음> 코털도 정리해줘야 돼요 코털도 사실 코털 정리는 좀 끝에가 살짝 뭉툭한 쪽가위로 하는데 저는 지금 집에 그게 없어서 그냥 긴 거로 하거든요 진짜 얼굴에 그 어떤 털 중에서도 진짜 그 분위기를 확 깨는 게 코털인 것 같아요 말하다가 코털이 특히 웃을 때 코털 딱 나오면 어, 같은 남자가 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 꿀팁인 게 본인 콧구멍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핸드폰 이렇게 있잖아요 조명을 딱 켜고 거울 앞에다가 딱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다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진짜 살안 찝히고 진짜 좋아요 이거, 이거 진짜 꿀팁이, 이거 꿀팁입니다 이거 이렇게 콧털 정리만 해줘도 진짜 인상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술 그러니까 사람 입술이 좀 되게 부르트고 건조해서 다 부르트고 막 갈라진 입술은 솔직히 이렇게 보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남자고 여자건 간에 근데 뭐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뭐 립밤이나 립스틱을 자주 바르시니까 보습 자체는 좀 괜찮으실 텐데 남자들은 사실 안바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겨울뿐만이 아니라 겨울에는 사실 무조건 발라야 되고 여름에도 사계절 내내 립밤은 좀 발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갈라지고 막 건조해가지고 막 부르트고 그런 입술은 보기가 좋진 않아요 이런 오브제에서 나온 발색 립밤 같은 거를 사용해주면 생기도 도, 좀 돌고 전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발색 립밤은 보습력도 좋고 그좀 생기 좀 돋보일 수 있게 발색되는 게 살짝 있어서 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브제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가 조금 이렇게 발색되는 부분이 겉에 보습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포예요 사실 이 정도면 발색이라 해도 뭐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그쵸? 남자들도 좀 빨갛게 해야 좀 생기가 좀 있어 보이고 좀 사랑 같아 보이잖아요 오케이? 이런 발색 립밤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디테일 손톱 손톱이 진짜 뭐 습관적으로 물어뜯는 분들도 있고 사이들이 막 물어뜯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일단 그런 습관을 일단 다 멈춰야 되고 손톱이 좀 예뻐야 사람이 예좀 네, 멋있어 보여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얼굴이나 머리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많이 관리하시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달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다 그냥 평범한데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챙긴다? 그러면 좀 멋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손톱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는 사람 없죠? 그냥 손톱깎기 갖다가 싹뚝싹뚝싹뚝 끝! 오케이? 그 다음은 일단 말투에요 말투 그러니까 이게 말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을 좀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욕을 하거나 뭐 조금 뭐 예의 없게 말하거나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냥 쉽게 말해서 예쁘게 말만 해도 사람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랑 처음 대화를 할때 그 말투에서 사람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투를 말을 투를말 하고 또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좀 많은 것들이 좀 보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봤을 때 그니까 러그 말투도 좀 순하고 좀 욕을 안 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예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멋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섯 번째는 표정 그냥 뭐 웃는 얼굴에 침못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자주 웃으면서 사람들한테좀좀 좀 긍정적으로 대하고 좀 밝은 표정 보이고 이러면 그냥 안 좋은 일도 좋게 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뭐 사람 인상이라는 게 있어서 평소에 좀막 찡그리고 있고 막좀 뭔가 언짢아 보이고 이러면 괜히 막 다가가기도 좀 어렵고 막좀말 걸기도 힘들 때도 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조금 둥글둥글해 보이고, 편안한 인상을 가진 사람들, 좀, 이속 좀 많이 웃고, 그런 사람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표정도 사실, 뭐, 교정하려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거거든요? 무표정으로, 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후자! 좀 밝게 웃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다가가기 쉽고 좀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정이 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표정도 좀 관리를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 좀 남자가 멋있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멋은 진짜 그 다섯 가지 디테일에서 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뭐 머리도 되게 멋있게 세팅하고 몸도 좋고 막 이래요. 근데 뭐막 표정 막 맨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고 막 욕을 맨날 달고 살고 막 손톱 막 이런데 막깨 떼껴 있고 손톱도 막 지저분하고 어, 막 얼굴 막 잔털 이런 거 엄청나게 많고 입술도 막 부르트고 이래 봐봐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건 멋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당연해 보일 수 있는데. 그 당연하지만 그 사소한 디테일에서 저는 그 남자의 멋이 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기가 좀 멋있어 보이고 싶다 멋있어지고 싶다 하는 이 다섯 가지 디테일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딴건 안하고 딴건 귀찮아도록 제가 말한 다섯 가지만 한번 해봐요 오케이 모든 건다 디테일이야 모든 건다 디테일 디테일